애지야, 너 저기 배변판에다가 왜 오줌을 싸고? 야, 너 저기다 싸면 어떡해? 완전 밟음! 완전 밟음! 아 짜증! 짜증! 애지, 어디 싸워, 이거? 어, 저 오줌 싼거 어떡할거야? 봐봐 아빠 봐봐 어? 얘 어떻게 오줌 저렇게 싼거 봐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너 아빠 봐봐, 너 어떻게 할 거야? 잘 잘못 어쩔 했다. 거야? 너도 잘못했어, 너 애지한테도. 어? 하지 말라고 해야지. 너도 잘못이야.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? 경보 너도. 눈치 보지마 눈치는 빤해가지고저 눈치 보는거 봐 <웃음>